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도 어, 역시 지수가 뭐 금리 인상 발 충격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또 상승세를 크게 보였던 또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어, 또 회사 관계자들이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에 들어간 반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알미늄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좀 내면서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DI 동일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죠. 알미늄박 국내 최대 알미늄 박 제조 업체입니다. 이 배터리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수요가 증가 폭증하면서 공장 라인을 증설할 계획으로. 오늘 올해 이제 하,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알미늄박 매출 비중이 27%에서 42%까지 이런 급등할 거라는 예상으로 오늘 DI가 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어, 그리고 2차 전지 구성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음극에 들어가는 게 구리입니다. 그리고 양극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요 알미늄이죠. 어, 이양극화 물질로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음극에는 이제 흑연 뭐 요런 게 들어가고 이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알미늄과 굴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요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어, 18% 오늘 급등을 했죠 어, 동일이가 어, PBR이 이 알미늄 관련주 평균 PBR이 1.6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DRI의 동일이가 가장 낮죠 지금 PBR 1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퍼의 평균은 43배 얘가 14배 수준에 있고 어 그나마 이제 여기 퍼가 낮은 종목으로는 남선이가 있습니다. 남선이는 퍼는 11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DI가 6,000원대로 올라서면서 얘가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마가 그동안 이제 1위였지만 얘가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 이,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시총이 높은 놈은 이제 DI의 예, DI 동일이고 그다음 사마가 5,700원으로 얘가 이제 2위 수준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 남선이나 뭐 대우 PJ 조일 이런 어, 종목도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을 보시면 이제 예, 동일이가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어, 사업 내용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DI 독일의 자회사죠. 이 동일 알미늄이 어, 국내 배터리 알미늄 박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점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3화 알미늄 3화3위가 롯데 알미늄 요런 순으로 돼 있고 어, 얘는 이제 2차 전지 또 비철금속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는 DI 어, 전에 있던 고점 라인때죠 28,000원대에서 어,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아, 지금 뭐 세력이 어, 이렇게 좀 어,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대에 와 있습니다. 남선이 얘는 차량 경량화 관련 된 테마로 움직이고 또 대표적으로 또 정치인 관련 주죠 이낙연 관련 주입니다. 어, 얘는 이제 창호가 거의 중심이고 또 차량 쪽 그래서 차량 경량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남선입니다. 대호 어, 얘는 알미늄 코일 판재 같은 이런 그 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돼서 또 움직이는 종목이 대오입니다. 그래서 철도 얘기만 나오면 이제 상승하는 놈이 대오죠. 대표적으로. PJ. 차량 경량화 테마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조일 알미늄. 얘도 2차전지 양극바. 요 소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미늄이. 얘는 한번 이제 전에 있던 2700원 나이 대를 한번 찍고 이제 조정 중인 종목입니다. 알루코, 어, 얘도 이 정치인 관련주죠. 이 홍준표 관련주고 차량 경량화 또 철도 관련해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알미늄 폼이죠. 이제 거푸집 재료, 이 건설 산업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알미늄 폼이 이제 건설 쪽에 임대하고 있는 요런 어, 그 종속회사는 이제 현대 알미늄이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 어, 얘가 거의 뭐 대장주의 모습을 보였었죠. 저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한번 신고가를 쓴 이후에 어, 이제 조정받고 20일선에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 얘는 이제 2위 업체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어, 요쪽에 이제 전기차용 관련해서 이제 알미늄 박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3합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어. 알미늄 관련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알미늄 테마가, 어, 비철금속 알미늄, 또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도 이 알미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어, 이 1등만 기억하죠. 주식시장은 항상 그 1위, 세계 1위, 점유율 1위, 국내 유일, 어, 이런, 어, 종목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어, 3등 밑으로만 내려가도 거의 뭐 사람이 알지는 못하죠.